13kg.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 찾은 곳은 삼척 임원항을 찾아왔습니다 방문일은 12월 1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점심경이고요 임원항이 전체적으로 이제 리모델링 된 곳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어시장을 보면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세단장이 된걸좀볼 수가 있죠 근데 임원왕은 다른 어항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원스톱 서비스인데 점포에 식당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생선만 파는 게 아니라 식사도 같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인들이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생선, 손질비, 기본 상차림, 매운탕까지 포함되어 있는 가격을 부릅니다 근데 공깃밥만 별도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3만원에 임원항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식사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는 주로 회를 위주로 먹는 곳이에요 그래서 3만원에 서비스 앤물이 없다고 하신 분들이 계셔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를 좀 원하시면 일반 횟집으로 가셔야지 맞습니다 자 임원항에는 어떤 어종들이 있는지 이제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그리고 임원왕은 자연산만 취급하지 않아요 어, 그래서 국내산 양식이나 뭐 수입산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맛이 좋은 이렇게 참가자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임원왕에 오시면 이렇게 가자미 유류가 좀 많거든요 가격도 좀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드, 오셔서 드시는 것도 좋고요 이 쥐치 같은 경우는 꼭 간을 달라고 하세요 말 안하면 그냥 살만 주시, 주세요 예전에 제주치 영상이 있으니까 그 이유는 그 영상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고동이나 뭐 소라 종류들이 이렇게 담아 있는데 아마 동해에서 나오는 것들은 거의 다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예, 종류별로 있고요. 보통 참가자매가키로 3만 원 정도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흥정을하실 때 3만 원 어치 주세요, 5만 원 어치 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주시는지 이렇게 담아달라고 보시고 흥정을 하셔도 괜찮아요. 음. 그 문늬오징어 얼마 주이에요 10, 10만 원. 10만 원? 10, 10, 10, 10, 10, 10, 10, 10, 10. 네, 제가 문이오징어 너무 비싸가지고 다시 물어봤어요. 이 통통한 성대, 이거는 잡아라 보통 싼데 여기 이제 마리에. 아, 만원 아, 요렇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것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집마다 원산지 표시가 잘 되어 어, 있습니다. 이 대왕자바리 같은 경우는 어느 어시장이나 가도 어, 잘 보이는 게이 바로 이 대왕자바리이지 않나 싶어요. 이거 자연산 멍게는 얼마씩 돼요? 3 마리 이만 원. 마리 만 원. 두 마리 만원, 네, 자연산 번개는 두마리에 만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객주리도 있는데, 저는 객줄이는 회보다는 조림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개인적인 취향이긴 합니다. 생각보다 방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대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이제 큰 걸로 구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마리로 판매하는 거니까. 저랑 무고건안할수 있에요. 일회 오만 원. 마리. 네 그리고 겨울에 이제 보고 좋죠. 근데 여기 이제 밀복하고 까치복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띠볼락을 그냥 참우럭, 뭐, 혹은 자연산우럭,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우럭보다는 이게 훨씬 더 맛이 좋아요. 이거 3만원짜리 좋은 것 같아요. 무럭같이 생긴 줄무늬 있는 볼락 이걸 찾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차무럭 주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뭐 이렇게 원래 이름 뭐 띠볼락이나 누루시 볼락 요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꼭 한번 드셔보시는 강추천하는 어종이고요 이게 무크 쪽으로 올라가면 조금 더 비싸집니다 그래서 한 요정도 어, 이모낭에서는 요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 생선은 흥정해서 이렇게 고르고 어, 그러면 이제 식당 안으로 이제 안내를 해요.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반찬 요렇고 주시고, 그래서 손질을 했다가 이제 갖다 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굉장히 편하죠. 뭐 이렇게 생선을 사서 손질을 맡기고 다시 식당에 가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서 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격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이제 고등어가 이제 크기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근데 예전에 고등어 먹고 취한 적이 있어서 이제 고등어 보면 그렇게 잘 땡기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제 뭐 고등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또가격을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가격이 좋겠는데 이거 얼마 있어요? 얼마요? 얼마요? 얼마요? 얼마요? 얼마요? 얼마요? 네, 지금 이렇게 만 오천 원인데, 옆에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무코가 나오는데, 무코에서는 저 정도 사이즈가 그냥 생선값만 만 원이었으니까, 여기 굉장히 저렴한 편인 거죠. 원산동이요 원동. 원동은 3마리 5만원. 마리 5만원. 영상다떨어여려 나가고, 야채고, 잠만 공기밥을 면 되네. 아, 만 임원왕 예, 정도 오면은 어떤 양식보다는 특별한 어떤 자연산 음, 이런 것들을 조금 드셔보시는게 좋을 것같고요 예,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그런 잡어들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거를 조금 드셔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좀 특이한거 한번 어, 드셔보시는걸 추천을 드려요 뭐 오징어나 뭐 양식 광어나 이런거는 사실은 이렇게 다른 곳에서 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킹크랩하고 대게 요런 거를 판매하는데도 생겼네요 러시아산 이죠. 그리고 자연산 대광어가 있는데 이게 1 3 k g 라고 하네요. 완전 대요1 3 k g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런건 얼마씩 돼요? 8 0만원8 0만원와 네. 진짜 크다. 연장선이죠. 시장을 이렇게 보시면 좌측에는 이제 점포가 있고요 우측에는 이제 먹는 식당들이 또 이렇게 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원항에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창가점이라던가 띠볼락이라던가, 보거 어, 종류, 이제 그런 것들, 좀, 아, 특별한 자연산이라던가, 아니면은, 자버들, 아, 이런 것들 한번 드셔보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어시장 중간에 또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가운데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좌우로, 이제, 건어물들 이제, 점포들을, 이제, 발견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건어물 같은 거 구매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회센터 앞에는 주차장이 조금 비좁아요. 그래서 수로부인 허나공원이 있거든요. 그 앞에 주차장을 좀 널널하니까 그 주차장을 이용하시고 조금만 걸어오시면 이제 편하게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